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아! 잠깐아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전 연어 샐러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도 같이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들어오시는 동안 어, 연어를 좀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여기냥 마트에서 파는 연어거든요 할인하길래 사왔습니다 근데 이거 저번에 연어장 담글 때 이걸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연어 킬러예요 근데 많이 먹으면 좀 느끼하지 않나요? 느끼하지 않도록 특제 소스를 또 만들어서 먹을 겁니다 이거 홈플러스에서 샀어요 와우 연어 싫으시다가 홍님 어디 가셨나요? <웃음> 사라졌습니다 히스 <웃음> 건 키친타월로 물기를 좀쫙 닦아주고 와 연어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<웃음> 자 아, 연어 진짜 맛있고 고마운 생선인 것 같습니다 <웃음> 연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무슨 맛인가요? 어, 되게 부드러운 음, 되게 부드러운 생선 생선인데? 아, 연어샐러드 드셨어요? 통베이컨 저 홈플러스에서 샀어요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? 엽떡 먹방 보고 왔는데 살 빠지신 것같요 아싸 좋아요 살을 빼겠습니다 소스는 이거 먹을 겁니다 짜잔 짠짠 어?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잘 자르는 것 같지 않아요? 아 요건 이따가 이따 먹겠습니다 일단은 요정도 먹다가 이따가 이어서 먹도록 할게요 다 잘라놓을까, 그냥? 좀 두툼하게. 두툼, 두툼. 엄청 두껍는데, 좋아. 이렇게 해서. 연어는 준비가 끝났고. 연어 칼로리 높아요? 생선이니까, 그래도 살이 안 찌는 칼로리 아닐까요? 아닌가? 그럼 이제 샐러드. 영수, 영수증까지 이렇게. <웃음> 아, 가져온 김에 말씀드릴까요? 얘가 2,980원 2,890원 연어가 할인해서 15,000원 그리고 생와사비가 3,790원 그리고 샐러드가 3,990원입니다 다 합해서 25,790원 샐러드는 어, 근데 이거 안 닦아도 되나, 참? 이거 물에 안 닦아도 되는 거겠죠? 씻어야 되나? 어, 어떻게 할까요? 그냥 이렇게 먹을까? 씻어올까요 이거?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는 동안 아, 헹궈 먹는 거죠? 어, 어 이거.. <웃음> 안 씻어도 돼요? 아, 이거.. 반반..인데.. 씻어야 될 거.. 여러분들이 씻으라고 하시니까 제가 빨리.. 씻고 오겠습니다 짜잔! 짠! 채 걸러서 착착착! 빠르게 쓸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? 잠깐만, 이것도 갑자기 이러는 거 보면 이상해 아! 진짜 소리가 안 들려요? 왜 소리가 안 들리지? 아, 뭐야, 소리... <웃음> 아, 뭐야... 봤어, 내가 이... <웃음> 몰라, 그럼 나 혼자 떠들으래 <웃음> 자, 그러면은 어 샐러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샐러드를 먹을 만큼 옮겨. 물론 다 먹을 거긴 하지만 자아 어, 이거 뭐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건두통 사올 걸. 아 이거 다이어트 실패하겠는데 한통 너무 적어서 <웃음> 여기다가 어 연어를 올리고. 아니다! 채소를 먼저 비빈 다음에 연어를 올려서 같이 먹는거예요 좋죠 연어 좋아합니다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제가 연어를 좋아하게 된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, 돼지런한 생활 채널에서 입덕 가이드 연어 편을 보시면 어, 제가 어떻게 해서 연어를 좋아하게 됐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음 오! 괜찮은데요? 듬뿍 아! 소 이거 넣으면 안 돼요? 음, 괜찮아. 칼로리가 안써 있어. 모르고 먹으면 0칼로리야. <웃음> 원래 샐러드는 드레싱만으로 먹는 거 아닌가요? 아닌가? <웃음> 소스에 야채 곁들이기 수준이라고요? 사실, 연어도 칼로리가 안 써있어서 0칼로리예요 <웃음> 그러면,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어, 다이어트 중에 먹는 연어 샐러드의 맛은 과연 어떨지. 진짜 드레싱 맛밖에 안 나요 연어를 먹었는지 모르겠어 듬뿍! 아, 연어 너무 조금 사왔나? 맛있다! 아니, 연어를 한세팩은 사왔어야 되나봐요 아. 아니면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데 가가지고 좀큰걸 사왔어야 되는데 아, 진짜 아쉽습니다 음 큰일 났다 다 끝나겠는데요? 음 그럼 뭐 먹지? 여러분, 보쌈이 살이 찌나요? <웃음> <막> 이러... <웃음> 큰일 났다. 아니야, 참아야 돼. 보쌈, 안 됩니다. 아, 보쌈이 구워먹는 것보다 더 쪄요? 아, 진짜? 기름기가 다 없어져서 안 쪄요. 1인분에 600칼로리는 될걸요? <웃음> 칼로리를 알려가지 마세요, 다채요. 뭐 벌써 다 먹어봤잖아? 아, 근데 샐러드 배부르다 이게 연어를 많이 샀어도 샐러드가 배불러서 다못 먹었을 것 같아 아, 맞아! 운동 끝나! 운동 후 먹방에서 돼지껍데기를 맛깔나게 먹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인생 돼지껍데기집이 있다고 해서 돼지 껍데기가 맛있어 봤자 얼마나 맛있겠냐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<웃음> 일단 인생 돼지 껍데기 집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.. 잠깐.. 그러니까 샐러드를 다 먹었으니까 특제 소스를 만들어서 연어를 회로 먹어야 되겠어요 어 먼저 요 소스에 꿀이 조금 들어있고요 여기다가 마요네즈를 듬뿍 넣어주고 와사비를 넣어주고 섞어줍니다. 쉐이킷! 어? 와사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? 큰일났다. 아 맞아! 간장! 헉, 간장! 음! 괜찮아요. 간장! 간장을 넣어야 되는데 넣을까? 간장..간장..일단 생략하고 먹어보겠습니다 <웃음> 짠 하이 음. 아사비가 많네요 <웃음> 좀 코가 찡하네 음. 아! 마요네즈 다이어트? 아, 얘도 칼로리가 안써져있 괜찮아 아, 두꺼운 거 한번 저전. 음. 음 두꺼울 수 있는데 이 소스가 그 두.. 그.. 아 뭐야 느끼할 수 있는데 요 소스가 그 느끼한 맛을 되게 많이 잡아줘요 그래서 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음~~ 잠깐만, 요거, 자, 뭐 때문에 잠깐 멈칫했냐면, 타닭기를 만들어 먹고 싶은 거예요, 갑자기. 진짜 맛있거든요, 타닭기. 그래서, 이 그릇을 씻어다가, 타닭기를 여기다가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일단 칼집을 좀 내주세요. 어, 어, 어, 스 되게 대충 해 먹죠? 근데 이 칼집 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진짜 좀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더 맛있게 먹으려면 해먹어야 돼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자, 전그 타닥기 만드는 걸 감상하시면서 <웃음> 같이 먹어요. 자, 아, 보이시나? 보이죠. 음, 잘은 안 보이는구나. 어, 아, 보이는구나. 냄새! 냄새 장난 아닙니다! 와! 탁! 찍어서. 와! 한입 드릴까요? 아! 아, 냄새가 장난 아니야. 살짝 이태원이 냄새가. 아이고, 부러졌다 아, 타닥끼더 해먹을걸 와... 진짜... 타닥끼더 해먹을걸 아, 아까워 아이고, 아까워라 디저트 잠깐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이거 뭐 먹을 게 있나? <웃음> 식빵이 있는데 빵은 절대 먹으면 안 되죠? 어... 식빵은 일단 패스 젤리... 젤리도... 젤리도 패스 초콜릿 또 패스트 잠 <웃음> 아이스크림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당덩어리? 내가 그거 먹을 바에는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지 옆에 풀떼기요? 아... 아 근데... 많이 먹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먹은 것 같아 아파핑보바 수박 얼음이요? 얼음... 얼음도 괜찮은데 수박 반통 일단 한번 수박을 제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짜잔 짠짠 들고 먹을까? 들고 먹는 게 나으려나? 아 저번에 소프님이 알려줬는데 되게 간단하게 자르는 법 기억이 나질 않아요 잘 빠진 것 같나요? 아니면 더 빠져야 돼 여기서 한2 0 k g 정도 빠지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못생겼네 뭐 이런 악플 가끔 달리거든요 한 댓글 한 3,400개 중에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되게 못생겼다고 <웃음> 좀 심한 말로 이렇게 <웃음> 다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한 여기서 한2 0 k g 정도 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 어금니에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? 사실입니다 <웃음>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날 어, 저녁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좀 여유가 있어서 좀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안될 수도 있어요 <웃음> 그러면 어,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모두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